Hey, Bingo. How do you say "Wow, you're so hot" in Korean? 이야, 뜨거우세요 Oh, that sounds good. i remember that one. 응? 왜? 무슨 일이야? 누가 내 엉덩이 만진 것 같았어. 어머, 어머, 어머. 어떤 미친놈이 그랬어? 모르겠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처음이 아니야 몇분 전에도 누가 그랬어 뭐?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? 같은 사람 아니야? 모르겠어 두번다 느낌이 비슷하긴 했어 어머어머어머 진짜 미친 변태놈이네 정신 바짝 차리자 또 와서 그럴지도 몰라 또 와서 그러면 본때를 보여줄 거야 이야 네? 뜨거우세요 네? 나 엉덩이에 열이 많거든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지? <웃음> 무, 무, 아우! 아우 무, 무. Oh, boom, boom, boom.